기즈부입니다. 오늘은 크레파스나 볼펜 얼룩 지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이가 쓰는 땅콩 색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스티커랑 볼펜 자국, 그리고 뭐 곳곳에 보면 또은 크레퍼스 장국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로 닦아도 이제 잘안 닦아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볼게요 지금은 제가 책상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벽지나 바닥에 묻으셨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걸레랑 어, 베이킹소다 그다음에 수세미 이용해주시면 되시고요 베이킹소다는 3대1로 베이킹소다랑 물이랑 3대1로 섞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조금 굳었는데 이렇 걸쭉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걸쭉한 형태가 되셨다면 이 볼펜 자국 위에다가 놓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또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요 티껍자 위에도 놓아줄게요 이런 거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면 좋고요. 혹시 벽에도 묻으셨다면 벽, 바닥에 묻으셨다면 바닥에도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크레파스나 볼펜이나 다 가능하니까요.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염도가좀 심하면 좀 오래 두시고요.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수세미로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저는 볼펜 자국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있다가 닦아내주도록 할게요. 베이킹소다랑 물 섞은 3대1 비율로 만든 페이스트를 한번 닦아내볼게요. 수세미를 이용해서 조금 문질러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있었던 얼룩이 지금 다 붓고 있거든요. 네. 신기하죠? <웃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벽이나 뭐 이렇게 책상이나 너무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같고요 제가 이건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볼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방치해두면은 좀더 쉽게 지워지니까요. 좀 오래 두시고 닦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티커 부분도 한번 닦아볼게요. 스티커 부분도 깔끔하게 지워줬거든요. 근데 이왕 한번 하셨다면요. 나머지 부분도 한번더 이렇게 닦아주시면 다 깨끗해지니까요. 한번 하신 김에 책상 전체를 한번 닦아내주고 닦아줄게요. 근데 이제 다 닦아봤거든요. 젖은 걸레로 한번더 닦아내줄게요. 그리고 혹시 비킹소다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중화를 시켜주시면 가루가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구연산수나 아니면 식초로 이용해서 한번더 뿌려서 닦아주시면 중화가 돼서 파얗게안 변하거든요 이제 짠 완성됐습니다 아까는 스티커 자국이랑 볼펜 자국이랑 음 크레파스 자국이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짠 깨끗해졌죠? 땅콩 책상을 처음에 살때 흰색 책상을 어떻게 유지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베이킹다로 쉽게 해결이 되니까 음, 걱정 없이 쓰고 있거든요. 매트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매트 없이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드부였습니다.